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김세중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마트로 갑니다 마트로 가는 이유는 마트에서 파는 스케이트보드가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직접 타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쓰레기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타면서 이걸로도 충분히 기술이 된다 그것도 보여주고 만약에 부품이 안 좋으면 어떤 부분을 바꾸면 좋은지 그걸 갈았을 때또 어떤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러 갑니다 샀어. 그걸 탔는데 네. 한 방에 부러지면 <웃음> 그것도 조국인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되지 그 정도는 알것 같아요. <웃음> 있다, 있다, 있다, 자 종류가 두 개가 있네요. 오, 진짜 비싸다. 스케이트보드 59,000 원짜리 있네요 일단 두 개를 사야 되겠네. 근데 여기에 이것도 이거 29,800 원. 윈드. 이게 일단 눈으로 보기의 차이가. 트럭이 다르 트럭이 이제 와 이거 벤처인데요? 그니까 내가 그 얘기 알 <웃음> 이거 79,000원짜리 벤처 트럭. 와나 벤처 샀는데 라이저 라이저패드도 있어. 맞네요. 라이저패드. 나는 솔직히 육사보드랑 셧보드랑 휠 차이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음난 진짜로. 그런데 이두 개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우리 가게 손님들도 보고서 이제 비교를 할수 있지. 맞죠. 자 보드를 두개 얻으신 김세중 강사님입니다 <웃음> 기분이 어떤가요? 육사보드를 <웃음> <웃음> 던지고, 던지고 사는 자 어, 보드를 사왔습니다 아, 이 보드가 5만9천원 정도였고 2만9천 몇백원 네. 그냥, 그냥 간단하게 6만원 3만원합랍시다 네. 데크는 조금 특이한게 턴케이블가다 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지 못하게 하려고 플라스틱까지 씌워놨어요 여기 보면은 제품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3만원짜리 정보고 데크 인치로 안나와있고 센티미터로 나와있네 어, 메이플 단풍 52mm 휠아이5 베어링 그리고 신기한게 여기에 이게 붙어있어요 이 하드웨어가 비닐 위에다가 이걸 박았어 자 이제 6만원짜리보다는 차이가 데크는 어? 달라. 이거 캐네디언, 메이플. 캐네디언 메이플이야. 54mm 색기고어 아벡 7 크롬. 이게 좀더 베어링이 좋네. 웃긴 게 이거 경고 문구가 나와. 아 경고 문구 맞아. 이거 양쪽 다 있는데 보드인데? 경고.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달리거나 뛰지 말 것. 그럼 이걸 뭘로 테스트해야 되지? 자 그럼 이제 비닐을 뜯어보겠습니다. 어, 새 보드 뜯는 기분이 어떤가요? 어이건 근데 이.. 색다른지.. <웃음> 설명서가 아니 스케이트보드에? 알리하는 법. <웃음> 이 스케이트보드 제조업체는 제 영상을 보시면 이 포장 방법만 좀 바꿔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아. 아, 아. 집에서 보 뜯다가 이제 보드 타기 싫어지겠다. 아유. 뜯기 아. 힘들다, 니거저 여러분들이 이 보드를 써도 기술을 할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명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그런데 탓할 수도 있어요. <웃음> 일단 저도 해봐야 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조립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나사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옆으로 이제 갈리니까, 갈리니까 갈리면 나중에 보드를 아예 통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이렇게 유격이 있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손님들이 있었는데요. 어, 이게 어, 유격이 네. 있어야 돼요. 오. 윈드 스케이트 보드 바람을 가를 수 있구만. 오 이건 좋네. 트럭의 세부 구조가 나와있어요 이거 알아야지 베이스 플레이트, 행거, 엑 너트, 킹핀너트 부싱, 엑슬다 음. 나와있네 엄청 정확하게 나와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이거, 네. 이거 여러분 해놓으셔도 이거 돼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업체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거 음. 여기 AS 보증기간이 있어요 오. 구입일로부터 6개월 순수한 제품 하자로 인한 고장은 무상 수리 해드립니다. 저 이거 하다가 알리해서 부서지면 수리됩니까? <웃음> 근데 보드위에서 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사용상의 무리한 충격에 의한 고장 및 파손 수리 개정은 무상 수리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알리해서 부서지면 안되네. <웃음>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생각보다 좋아서 놀라워. <웃음> 심지어 잘탐 오! 와우! 오. 오, 오! 오, 좋은데요? 거의 물고기. 아, 이거는 용도가 있어. 타버모드 느낌 솔드 안 치고 자기가 이 마트모드들의 저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싱. 흔들흔들 역시, 벤처트로. <웃음> 아, 무서운데? 아, 을까봐 이제 뭐할 거죠? 뱅크토 벤쿠토 벤 오. 오. 컵이 안쳐진 것 같은데요. 오, 이제 휠이 약간 소프트 휠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치, 약간 어떤가요? 소프트 휠인 것 같은데. 아, 탄력도 안 좋아. 음. 탄력도 안 좋은데. 처음 입문할 때 이런 탄력을느끼지 않잖아. 그렇긴 그렇지? 하죠. 라이딩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긴 하죠. 여기 밟았을 때 코너가 돌아가느냐. 네. 그러분 마트 보드 이게 돌아가는 경우 많아. 오분 탔는데 부싱이 갔어 보어요 어허. 아이 처음 입문하는 애들이 탔을 때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 보드가 원래. 오오오오. 부모님을 인형 성애 보면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자녀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 조선 생님 바로 조선 생님 이모드로도 잘 타네. 그것은 내가 원래 탈 수가. <웃음> 야 위험합니다. 와, 이건 할까? 진짜 불안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트럭이 별로 안 좋아보이던데 이거는 건 그렇죠? 그쵸? 트럭이 안 좋아보여요 바 음... 이건 음. 기술은 냅시다 응. 코너가 안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코너가 오 어때? 순차가 어때? 이거를 부모님이 사주셨으면 타는데 친구가 선물했다? 그럼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 비산한 얘기지 아마? 이걸 왜 사줬냐? 하하 <웃음> 이딴 걸 사줬냐? 여기인 사이드에서 보면 규노업계사 상가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성 잘나한번 떠나서 얘기를 3만원짜리 보듭니 일단은 이게 잘 불러가거든? 잘 불러가요 되게 다 근데 이게 <놀람> <놀람>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먹힌다고 뭐 해야 되나? 아, 코너로 돌릴 땐잘 되는데, 먹힌다. 뭐 약간, 이공판에서 타는 그런 느낌? 힘이 공급판에서 타는 느낌이다. 이게 뭐가 무섭지? <웃음> 아니, 분명히 잘 도는데. 근데 분명히 이게 아베 파이브 배열이니까. 내꺼 거의 비슷하고 근데 내꺼는 선을 하면 이잘버 하면 다 본다 보드는이 네. 뭐... 보드는 그냥 고무덩어리를갖고거에비해이잖 보드가 눌리는 각도에 비해서 회전이 안된다 이 정도면 팍팍 이런거 왔다갔다 했팍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팍팍 안돌아다닌다 근데 팝이랑 보는거 같지 않아 팝은 나쁘니까 근데 이거 아마 가운데 몇번 밟으면 바로 부러져갖지고사진 아, 음, 찍어 아 근데 말로는 뻗질것같아서지 못하겠다 결론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보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 부싱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걸 제가 실행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자 부싱을 이제 구했어요 부싱 하나는 92A 부싱 하나는 95A 부싱인데 이 92A, 95A 에 뜻은 숫자가 클수록 더 단단하다는 소리입니다 소프트 부싱이면 말랑말랑하고 더 코너링이 잘 되는데 그만큼 휠 바이트도 많이 생기고 소프트 부싱이 숫자가 작다는 소리고요 하드 부싱은 숫자가 크고 딱딱하고 코너링은 잘 안되는데 그만큼 단단하겠죠 자 그러면 멤버들 을 먼저 하지 6만원짜리 먼저 한번 부싱을 분해를 하겠습니다 부싱 분해하는 방법은 이킹핀너트를 풀면 됩니다 이게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3만원짜리 보드가 좀더 어.. 3만원짜리에 좀더 단단한 부싱을 끼워 볼게요. 자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고 요게 아래로 가고 요거랑 같이 이걸 하나 끼우고 어 잠깐만 이게 뭐야이 마트보드 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이렇게 되는 거살려서 처음 옵니다 끼우고 이렇게 끼우고 어 잠깐만 그 다음에 다시 트럭을 끼우고 요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된거 이게 위에 올라갑니다. 아, 이게 자꾸 내려가네. 잠깐만요. 오케이, 잡았다. 그러고, 이걸 다시 벌리고, 캠핑너트를 레 조입니다. 역시, 조립은 분해의 역순. 뭔가 삐기. 좋지가 않아. 이저이또 이상해. 그렇지만, 이부신을 바꿨는데, 괜찮아진다면, 좋은 거겠죠. 쟤는 들어가는 트럭은 처음 봅니다, 살면서. 뭔? 아유, 참. 안 됐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좋았어. <목소리> 여기는 조금 말랑한 부싱을 끼웠습니다 자, 이제 3만 원짜리 부싱을 바꿉니다. 3만 원짜리는 부싱을 좀 강도가 센 거. 95일짜리 부싱을 끼울 겁니다 와 이거는 어, 이게 뭐야 이건 상태가 심합니다 부싱이 피, 자국 난거봐 와.. 이건 쓰면 안돼 이게 또 빠져요 이게 빠지니까 조립이 어렵잖아 아 오케이 살았다 살았습니다 살렸어 이게 킹킹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 아 바로 이 일례된다고 이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어? 뭐 그, 그거 아이가 디그다 아이가 디그다 디그다 알죠? 디그다 <웃음> 내가 말해도 진짜 웃겨 디그다 디그다 나와 디그다 어 안돼 디그다가 나왔습니다 <웃음> 다른 트럭도 이런가? 모르겠네.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아. 됐고요. 가지가보 있습니다. 6만 원짜리 사보세요. 이 전에 부싱, 그러니까 육사부대에 있던 부싱을 썼을 때,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갈까 하는 그 약간 의심이 있는데, 아, 그래, 가겠지 하고 샀는데, 뭔가 이상해서 힘을 줘서 못하는데, 이거는 제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이거는 조금 말랑한 부싱이야. 어? 이거 괜 있던데? 좋아. 근데 이건 힘의 문제가 있다. 나는 솔직히 육사보드랑 셉보드랑 휠 차이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 바퀴 소리 들리나요? 자 선생님 갑니까? 수업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거든? 근데 이게 코너링은 좋아줬는데 바퀴가 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써본 결과 어, 두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자보드가 어, 너무 이게 코너조너이나 맘대로 안된다 그러면 새 보드를 산다 육사보드 말고 전문 보드 차에 사는 보드 스테이블 스테이트보드를 추천합니다 그방법 말고 좀 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부싱을 잘 합니다 부싱 부싱을 받고 끼워요 그럼 코너는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써보니까 더잘 눌러 가는데 코너링도 잘되고 쓸만해졌어 이거는 더 단단한 부싱을 썼는데도 코너링만 좋아지고 주행 성능이 좋아졌다고 느껴지기가 어렵다 왜냐? 휠에 뭔가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휠 약간 찢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국 보이죠? 아,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게 뭐야 이거? 한번 썼는데 가장 좋은 거는 마트보드를 안 겁니다 이거! 이그린보드는새거잖아 새 거, 새거 진짜 스테이블 스케이트보드 사세요 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 괜찮아 내가 직접 타보고 만든 겁니다 사보고 만들었고 써보고 테스트 후에 괜찮다 싶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판매가격이 17만 5천원인데 3만원짜리 샀다가 6만원짜리 샀다가 이둘다 못쓰겠네 하고 이제 또 15만원짜리 사면 결국에는 그거보다 그냥 한 방에 17만 5천원짜리 사세요 이해가 되죠? 아니면은 부싱을 사세요 부싱선은좀 나아지는데 휠이 아까처럼 찌그러지면 못써 자 결론은 그겁니다 마트보드는 사면 안된다 기술은 대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약간 바퀴소리 이상한 거 느꼈죠? 넘어질 수 있어요.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